커피 배달 왔습니다 오, 오, 이런 걸다 감사합니다 오와. 이야 진짜 옷 많네 잘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추... 너무 자주 나와서 큰일인데요? 아니 근데 그때 왔을 때랑 너무 다르다 그때 이거 옷걸이만 있었거든요? 생긴 거? 근데 <웃음> 여기 박스가 이만큼 사이 있 신발도 진짜 많으시네 나보다 더 많다 <웃음> 놀라 잘생겼네 짜증나게 혼자 조명 켰어요 <웃음> 이쁘죠? 네. 반갑습니다 치통영입니다 치하 오늘 할 컨텐츠는 블프 세일 기간 뭘 사야 좀 손해를 안 볼까 아니 좀 이득을 볼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텐데 이게 세일이라고 아무거나 사버리면은 결국 몇번못 잊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세일 아이템을 구매할 때 고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블프 세일 기간에 어떻게 합리적이로 구매할 수 있고 어떤 아이템을 사야 진짜 득템을 할수 있는지 무진장 블프 2022와 함께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수님 혹시 세일템 구매 때 어떤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할인율은 크게 의미 없고 어 할인율은 크게 의미 없고? 네네. 요즘은 블프가 말이 불프지 원래 할인하려던 거였거든요 사실 내가 진짜 잘 입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할인 별로 안 하더라도 잘 입을 수 있는 걸로 구매해요 어,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맞아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세일템을 구매할 때 할인율은 솔직히 말해서 세일이 들어갔구나 하고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 그래서 세일템을 구매할 때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를 평소에 내가 입는 옷과 매치를 잘할수 있는가? 보통 통일할 때 코디가 3개 이상 나오는지 고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웃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그냥 평소에 제가 있는 스타일에 그냥 어울려요 스트릿한 스타일 그냥 최총령님그 자체 제가 이런 패딩을 입을 때 무지맨투맨 이런 걸 많이 입는데 항상 좀 심심할 때가 있었어 좀 내가 스트릿하게 입었을 때 요런 프린트 들어간 맨투맨을 매치해주면 자연스럽게 어울린다 모든 룩이 바지랑 신발은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거거든요 진짜 아무런 이질감 없이 이렇게 어울리는 스트릿 룩을 표현할 수 있다 무지맨투맨이었으면 진짜 심심할 그렇죠. 것 같아요 물론 이 유광 패딩이 포인트를 줄수 있는데 이런 프린트 하나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무드가 확 살아나는 거지. 캐주얼에서 스트릿으로 가버리는 거죠. 프린팅 들어간 제품들이 할인 보통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이럴 때 구매하는 거야. 어,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안 해. <웃음> 그래서 저는 포인트 아이템. 항상 그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아이 룩이 조금 아쉬워서 포인트를 좀 넣고 싶은데 좀 마땅한 아이템이 없었다 평소에 좀 생각해뒀던 그런 포인트 아이템 이런 세일 때 구매를 하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패딩도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블록이 이게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요 포인트 대개 뒤에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일단은 솔직히 광 자체가 요즘에 딱 유행하는 그런 글로시한 패딩이라서 이런 유광 패딩 또 이런 것도 세일할 때 구매하면 좋겠죠 굉장히 빵빵하고 입었을 때 여기가 뭔가 거북이 등껍질 같은 느낌 투웨이로 또 조절할 수 있어서 이렇게 프린트를 내주기 아주 좋다. <웃음> <웃음> 그리고 이렇게 스트릿 코디를 했을 때 저는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다닌 스타일이라서 솔직히 여기서 모자 같은 거를 써주면 더 좋긴 해요. 지금 띄워드릴 텐데 폰트가 되게 크게 들어간 이런 비닐을 써주면 확실히 좀 스트릿한 느낌이 훨씬 풍성하게 나고 패딩에 스트릿한 느낌을 좀더 살려줄 수 있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천드리고 볼캡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볼캡보다는 이런 식으로 코디로이 소재로 좀 텍스처가 들어간 빈티지한 느낌의 모자를 써주면 은 이것도 또 다른 느낌으로 좀 스트릿하게 캐주얼 ]하게 코디를 할수 있으니까 이런 룩이 훨씬 살아날 거예요 그래서 세일할 때는 좀 이런 식으로 포인트 아이템 기존에 구매를 고민하시던 아이템이나 갑자기 새롭게 눈에 띄었는데 세일률이 좋다 이런 거는 이제 무진장 불프 세일 때 구매를 하시면 은 굉장히 합리적이게 구매할 수 있겠죠 저도 이럴 때 많이 구매하는 편이에요 이런 아이템들 저 패딩 탐나시나요? 네 어... 죠 어, 이거. 이거. 호스님은 또 다른 느낌으로 뭔가 좋아 잘하실 것 같은데? 그게 스트릿 패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빡센 디자인은 아니야 유광으로 포인트 주는 느낌? 아이핸드모모가 진짜 짱짱하네 얇은 게 아니라 진짜 탄탄해요 그냥 아 이거는 근데 <웃음> 진짜 꿀템이다 얼마에요? 정가 249,000원인데 할인 들어가서 189,000원? 오 요즘 가격으로는 되게 괜찮네 그리고 여기 이런데도 좀 심심하지 않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들어가는 디테일이 있어서 실루엣이 망가지지도 않고 좀 디테일 포인트 돼정리금 이런 것도 되나요? 되나요? <웃음> 나도 몰라요 그거는 <웃음> 그리고 무신사 불포하면 또 선착순 특가가 어떻게 보면 제일 메인이잖아요 매일 4번 밤 12시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이렇게 시간대마다 특가 상품이 매일 리셋되면서 엄청 저렴하게 아이템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조금 구매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은 매일 자정마다 이게 리스트업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 상품 좋아요를 눌러놓고 무신사 페이를 활용하면 은 클릭 한 번에 구매를 할수 있다고 하니까 좀 이럴 때는 스피드가 생명이잖아요 그런 것도 좀 있다. 아니면 은 그게 아니더라도 광클을 해가지고 좀 득템을 할수 있는 그런 이벤트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콜슨 몇 개야? 네, 네 이거 <웃음> 네개다 니콜슨이에요? 네. 와... 컬렉션이네, 컬렉션. 저는 제, 신발 같은 걸로 이렇게 여러 개 구매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계속 신게 되더라고, 진짜. 저거 다세일로 사셨죠? 다 중고로 사긴 했습니다. 아, 중고? <웃음> 중고도 좋은 선택이지. <웃음> 그러면은 가서 우리 뭐 해? 일단 월세방부터 호수님 월세 방법기 일단은 가 일단은 아니 왜 호수님은 얼굴 하얗게 나오고 나는 왜시꺼멓게 나오냐고 <웃음> 제가 햇빛 받고 있어서요 부산 운전 보여드릴까요? 부산? 불프 때 사고 싶은 아이템 생각하는 거있어요아 불프 때 사고 싶은 거요? 응. 세일을 한다면 포인트 들어간 아이템들 인사이런스의 니트 이쁜 거 많더라고. 아니 인사이런스 패딩도 이쁘던데 여기 절개 들어간 거? 네 그거 이거 실물 봤는데 괜찮아요. 그거랑 같이 입은 니트 집업도 되게 이쁘더라아 맞아요 맞아요 우마몽 니트 패딩. 우마몽 패딩인데 소재가 니트야. 비싸겠다. 가격대가 30만 원대인가? 무진장 만약에... 불프 세일 때 사면 대박이겠네요. 음. 뭐했냐면 호수님은 그 서울에 사무실 알아본다고 하셔가지고 거기 갔다가 제가 패딩 영상을 얼마 전에 올렸잖아요 그거 촬영하느라 여기저기 다녔는데 브이로그를 좀 찍어보려고 했는데 못 찍었어요 <웃음>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못했던 얘기를 좀 마저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근데 커뮤니티 난리 났더만 무신사 불포 어제 12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신사 불프가 누적 판매액이 음. 1, 십, 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억, 190억. 와. 우신사에서 작년에 이거 불프한 게 1,200억인가? 달성을 했대요. 그래서 막 그런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그날그날 그날 일별 판매되는 불프 판매 금액을 맞추면은 쇼핑 지원 쿠폰팩을 준대요. 뭐가 제일 많이 팔린지 한번 볼까? 인사일런스랑 쿠어 코트가 1등이네요. 아, 이거 인사일런스 45%네. 미쳤네. 캐시미어 더블 롱코트. 인사일런스가 근데 워낙 이런 코트를 잘 만들어서 아, 잘 팔린다 바지 뭐가 많이 팔리지? 아 근데 확실히 그딱 유행이 보이네요 스웨트 팬츠가 역시나 제일 많이 팔리고 뭐 이런 슬랙스 종류 이런 블랙진 확실히 이런 무채색 계열이 잘 팔린다 바지 쪽은 생님 노메뉴얼은 이런 포인트 바지인데 되게 높네 근데 이것도 제가 실물 봤는데 이거는 거의 뭐 노메뉴얼 스테디가 됐죠 어이 되게 이쁘더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고 반스도 지금 41%네요 49,900원이면 싸다 근데 반스 신발 중에 제가 괜찮은 거 하나 봤거든요 그것도 세일 들어갔더라고 요거 딱 제가 스트릿 스타일 좋아하잖아요 요게 페이질리 버전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쁘죠? 어 이거예요 페이질리 패턴 이렇게 들어가고 밑창 뮬처럼 신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완전 그냥 이래이래 이래. 되게 폭신폭신해요 폭신폭신 그리고 좋은 게이가 굽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스트릿 신발 신을 때 에어포스나 굽이 있는 신발을 좋아하는데 반스치고는 굽이 좀 높아 굽도 신경 쓰시는 분이 좀 스트릿하게 신을 신발로 괜찮지 않을까? 지금 제가 딱 좋아하는 와이드 팬츠에다가 신어봤거든요 그냥 진짜 앞에 카페 나갈 때 마실 가듯이 그냥 입을만한 그런 룩으로 괜찮거든요 후드도 보시면 멜란지 그레이랑 다르게 컬러가 되게 예뻐요. 그레이 컬러의 간격이 더 넓게 들어가서 조금 더 밝게 느껴지고 레터링 하나만으로 스트릿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후드죠? 이 바지는 비슬로우라고 이거는 실제로 제가 되게 자주 입고 다니는 바지예요. 완전 와이드한 핏인데 여기 턱이 크게 들어가가지고 와이드이지만 너무 펑퍼짐하지 않게 그 실루엣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바지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폼밀 원단을 사용해서 빳빳하게 너무 이렇게 훌렁지지도 않고 그냥 입었을 때턱 디테일이 되게 예쁘게 살아나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입고 다녔던 바지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무조건 사셔도 됩니다. 어디에든 잘 어울리는 그런 와이드핏 데님이더라고요. 이거 그냥 꼭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반스 신발을 신을 때 팁이 다리가 마르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좀 다리가 굵어가지고 와이드핏의 바지를 질려입는 사람은 꼭 사이즈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덮어서 신었을 때 많이 덮어버리면 은 신발이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신발을 조금 더 크게 신어가지고 한요 정도로 나오게 좀 스타일링적으로 이 사이즈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크기 신었다고 해서 얘가 뭐 별로인 건 아니고 뒤에 이 친구가 잡아줍니다 보시면은 이거 들어가 잘 들어가지도 않아 보통 제가 265 신는데 얘는 2 8 5예요 근데도 발목을 잡아주죠 사이즈 크게 신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와이드한 핏의 바지를 입어도 발이 전혀 작아 보이지 않 요런 스타일링 방법도 조금 생각해두시면 좋아요 그런 식으로 제가 좀 입었던 걸 소개해드렸는데 평소에 좀 제가 사고 싶었던 것들 그런 거좀더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진짜 내가 살만한 거 왜냐면 저도 무신사 보면서 살만한 것들 이제 좋아요 눌러두거든요 그런 거를 좀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반스나 이런 신발 얘기했잖아요 신발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희소식인 게 블랙박스 이벤트라고 매일 낮 12시 한정수량 블랙박스를 오픈하는 이벤트를 하거든요 나이키 에어포스 시리즈는 이미 했어 첫날에 해가지고 구매가 어려울 것 같고요 봉고리 시리즈 나이키 덩크로우 레트로랑 미아라야스이로 봉고리만 넣어놨으면 좀 그랬을 것 같은데 미아라야스이로를 넣어놨네요 요즘에 굉장히 핫한 신발 중 하나죠 근데 이게 랜덤박스인가요 랜덤박스 둘 중에 하나 받아도 개이득이죠 아무튼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이제 살만한 거좀 추천드릴게요. 브랜드란에 가면은 주목할 만한 브랜드라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아웃스탠딩이 여기 패딩이 좀 괜찮더라고요. 마운틴, 다운, 파카라고 위쪽으로 이 주머니가 3개 들어가서 좀 힙한 포인트가 되는 아웃도어 패딩이지만 젊은 사람들도 입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는 거죠. 딱 봐도 예쁘죠. 곱코 아웃도어 느낌나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 오렌지 컬러도 좀 스트릿하게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런 데다가 바로 입어도 되고 너무 막 빵빵한 패딩보다 얇은 패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다이아고날 쇼푸퍼라고 V로 이게 짝짝 다이아고날 패턴으로 들어가는 패딩인데 컬러가 예쁘더라고요 이런식으로 노란색에 지퍼가 검은색으로 들어가고 핏도 그냥 딱 봐도 예쁘죠 와 뒷모습이 예쁘다 일자로 딱딱 되면은 약간 미슐랭 같은 느낌도 나긴 하는데 요거는 딱 V자로 뒷모습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사일런스에서 추천드릴게또 패딩인데 텍스처드 울 구스다운 자켓이라고 연말에 데이트할 때 입는 옷 중에서 코트 말고 좀 패딩을 입고 싶지만 패딩이 보통 좀 스포티하거나 아웃도어 이런 디자인이 많기 때문에 울 소재로 된 패딩 이런거 하나 있으면 좀 깔끔 룩 그런거 입으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거든요 울이라고 해서 소재만 그냥 울로 된게 아니라 텍스처가 좀 독특해요 결이 싹 보이는 되게 고급스러운 패딩이라서 포근한 느낌이 나서 좋았다 그리고 좀 원하시는 브랜드 있으면 여기 페이지에서 쳐보시면 돼요 제가 좀 찾아볼만한 데는 노이어 노이어가 바지가 괜찮더라고요 와이드 베님 팬츠인데 지금 30% 이상 할인이 들어가서 거의 6, 7만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런 비슬로우처럼 턱이 깊게 들어갔지만 핏이 조금 더 깔끔 깔끔하게 내려오는? 핏이 되게 예쁘죠? 핏이 진짜 예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니트 하나 걸쳐줘도 바지 핏 하나만으로 포인트가 되는 그래서 좀 부츠 신으시거나 더비 신으시는 분들 깔끔하지만 좀 시크하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이에좀 괜찮은 바지다 그리고 보시면은 라이브 특가라고 우신사가 라이브도 하잖아요 오늘은 커버낫 내일은 디스 이즈 네버데 마르디 맥그레디앤 사일런스 이런 식으로 그날그날 그날 라이브에서 이제 특가로 판매하는 애들이 많은가봐요 어, 마르지엘라도 있네? 이런 해외 브랜드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매일 밤 8시 브랜드별로 라이브 특가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 시간 딱 알람 맞춰놓고 이제 무신사 앱 들어가서 라이브 보면서 좀 득템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지런해야 득템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쟁취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알람을 맞춰놓고 빅템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지금까지 치통령의무신사 무진장 블랙프라이데이 추천 영상이었고요 오늘도 물론 제 일상을 좀담긴 했지만 정보가 좀 가득한 왜냐면 되게 혜택도 많고 괜찮은 아이템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정보를 좀 꽉꽉 담아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제품들은 제가 실제로 입고 다니거나 구매를 고민했던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린 거니까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이거는 본인이 소화가 가능하겠다 아니면 좀 마음에 든다 하시는 아이템 무진장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맞춰가지고 저렴하게 좀 합리적으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세일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내가 입는 옷들에 이 아이템 매칭이 가능한지 그거를 꼭 따져보시고 진짜 내가 잘 입겠다 아니면 잘 소화를 할수 있겠다 이런 아이템들 위주로 구매하는 게 블랙프라이데이 세일 기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정보를 꽉꽉 담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